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5회 화요일 방송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입니다. 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어, 어제 공지사항을 올렸었죠. 회계분석 자료 올릴 때요. 어, 그, 이렇게 유튜브 체계를, 이제, 운영체계를 변경합니다라고 이제 공지사항을 띄웠는데, 어, 한 시청자분께서 어, 규칙수가 아쉬워한다는 어, 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 그래서 헌터가 나름대로, 어, 그, 뭐냐면,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더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실시간 방송을 계획하는 건데요. 고정수 고정수를 직접 같이 함께 찾아보자는 시간이잖아요. 실시간 방송은요. 약수님은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직접 고정수를 뽑아내자라는 시간이니까 도움은 훨씬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거를 갑자기 갑자기 바꾸니까. 어, 지금 아쉬워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헌터는 늘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 할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어, 이 실시간 방송 시작일을 어, 일주일을 연기하기로 하, 할 생각입니다. 연기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이번 주부터 진행을 안 하고 어, 다음 주서부터 어,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 실시간 방송도 이제, 그거를 이제 접해보시면, 어, 이제, 어, 이제 고정수를 직접 이제 막 서로 토론하고 하니까, 어, 실시간 방송에서 서로 토론하고 할 시간을 가, 갖게 되지 않겠어요? 어, 그러다 보면 고정수에 접근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그, 물론 이제, 예, 예 예상치 못한 이제 또 그러한 문제 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바로 잡아가면 되죠. 그래서 최적화 시켜가면 되는 건데, 어 그렇 그렇지만 너무 갑자기 어, 그 변경하는 거는 어, 이건 시청자분들께 대한 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번 2 차까지는. 어, 기존 하던 대로 자료 올려드리면서 어, 이제 어, 이, 저, 미리 미리 말씀드리면 예고하는 그런 기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고 기간으고요 다음 주서부터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 이번 주에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올렸던, 올렸던 회기 분석 자료가 월요일로 갔고 월요일에 올려드렸던 그 약수 또는 제이수가 화요일로 와서 요일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제수라는 말씀은 규칙수고요 어, 역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설명을, 아주, 이해를 돕으려고,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린다면, 어, 이 수들은 제수라는 뜻이 아니고, 어, 규칙수입니다. 규칙수라서, 어, 규칙수가 일반적으로 4회 내지 5회면 일반적으로 깨지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어, 6연속, 7연속까지 간 경우도, 어, 가끔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 그렇기 때문에 이 약수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개에서세개 정도 추하고 있죠 이제 지켜보셔서 이제 아시지만요 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수들은 제일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사이트에 제 공식에 의해서 나온 수들인데요 제수라고 이렇게 시되어 있는 겁니다. 어, 지금 이 박스 안에 있는 수들이 공식으로 나온 제수라고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건데, 어, 여기를 보면 이러한 규칙을 가졌죠. 어, 여기서 위쪽으로 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어, 대상수는 2인데요. 이게 현재 5연속 중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 나오면 6연속이 되는 건데, 어, 이게 이번 2차에도 이 규칙을 따라 가려는지 어, 한번 어,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 이, 이, 이에 대해서는 어,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어, 우측 사선으로 사연 속 올라갔죠. 어, 이거 사연 속올라갔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이렇게 어,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당, 퐁, 퐁, 당, 퐁, 퐁 이렇게 4연속으로 갔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는 이렇게 3개의 자료가 있어요 어, 5연속 자료는 지난차 항상 현저이 헌터가 5연속 자료는 현재 어, 나올 시기가 윤박해져 있습니다 라고 계속 노래를 불리면서 왔는데 어, 지난해 차에 어, 27이 나왔죠 그런데 어, 이 5연속 수는 어, 또 연속해서 붙어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뒤에서 바로 굽기 자리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5연속 자리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당퐁퐁 당퐁퐁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이렇게 5연속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13이 나오면 이제 6연속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13이 어, 연속해서 나올 수있을려는지 헌터는 일단 약수로 어, 빼놨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사이트에서 이 13을, 어, 지금 나온, 나올수록 지금 막들 짚, 어, 짚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주의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5연속 수는 어, 붙어나오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붙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 바티에서복기자리 보여드릴 거예요. 어, 지금 13은 어그각 필출 그룹에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 주의는 하셔야 돼요 일단 5연속 수이고 헌터는 일단 약수로는 빼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어, 여기는 22인데요 이거는 수직으로 5연속 올라갔습니다 자, 수직으로 이렇게 5연속 올라갔어요 어, 이번에 7하면 이제 6연속이 되는 건데요. 아, 이것도 일단 약수로, 어, 한번 돌려놓겠습니다. 아, 다음은,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직으로 5연속 올라갔죠? 23이 수직으로 5연속 올라갔습니다. 아, 여기는, 아, 수직으로 5연속 올라갔고, 이쪽으로 5는 지금, 아, 좌측 사선으로 지금 3연속 자라오고 있죠? 아,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되는지 아, 이런 수들 곧잘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수들, 만나는 교점에 있는 수들 아, 이런 수들도 이제 아, 뭐 이미 그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 이런 수들이 곧잘 나옵니다. 아, 이게 이어져 갈려는지 이쪽으로 이게, 이게 2 3이 나오면 수직으로는 이제 6연속이 되는 거고 좌측 사선으로는 사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5연속 자료를 어, 네 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5연속, 어, 수가 지난 2차에 이제 나왔죠. 그렇죠. 나오 시기가 임박했다고말씀드리면은 헌터가 이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5연속 수가 이렇게,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연멸 중이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대략, 어, 물론 여기 17연멸까지 간 경우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17연멸 간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10연멸이면, 이제 나올 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3연매를 후에도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아주, 어, 짧게, 짧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연를 후에 나오고 3연를 후에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헌터가 5연속수를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건데, 지난 2차에 결국은 나오고 말았죠. 그런데이 5연속수를 보면은, 이렇게, 한번 나오면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3연속 나왔죠? 여기는 4연속 나오고요. 어, 그래서, 어, 얘가 이 지난해 차에 나왔으니까 이번해 차는 전멸이다. 이렇게, 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연속해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크게 나누고 보면, 여기 시작서부터 보시면, 한 줄에, 한 줄에 연속해서 나온 게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번 있죠? 두 번째 줄에는 어, 한번 있었습니다. 연속해서 3연소 나왔죠. 세 번째 줄에는 한번 있었습니다. 네 번째 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는 두 번, 여섯 번째 줄에는 한 번, 일곱 번째 줄에는 연속해서 나온 경우가 네 번이나 있었어요. 근런데 어, 여덟 번째 줄, 지금 현재 줄이죠. 이 줄에는 아직까지는 연속해서 나온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연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헌터는 보고 있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회차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 그, 5연속 수 4개를, 4개를 버리실 때 버리시더라도, 어, 꼼꼼히 살펴보시고 버리세요. 어, 5연속 수는 나오면 꼭안 나올 것 같이 하면서 나옵니다. 지난 회차에 이후 그랬잖아요. 어, 이렇게 여러 자료들이 거기에 막 이렇게 붙어있고 그래서, 어, 이렇게 언뜻 봐서는 역락 어, 없는 제이수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차에는 어, 지금 13과 23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많이 끼어 있어요 이렇게 필출 자리에도 껴있고 또각 사이트를 이렇게 어, 둘러봤더니 어, 13을 어, 이번에 필출 수로 어, 잡고 계신 분들이 어, 몇명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어,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웃음> 어, 규칙수 다섯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어, 당퐁퐁, 당퐁퐁 사연 어, 속 올라간 거예요. 어, 여기서 현재 다 사연 속입니다. 어, 12인데요. 대상수는 1 2인데 어, 일단 헌터는 약수를 뺍니다. 어, 퐁당퐁당 자리가 최근 들어서 막그주기차게막 어, 나왔죠. 그래서 어, 이제 기운이 제 빠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흐름이 약간 엉켰어요. 그래서 그 무조건 제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른 다른 약수자료하고 이렇게 합쳐서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시는 약수자하고 합쳐서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헌터가 조사한 자료를 보여드린 거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각자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면 제의수를 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각자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자, 다음은, 어, 여기는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습니다. 21입니다. 역시 약수로 빼겠습니다. 다음은, 어, 이거는 모사이트의 제공식의, 제공식으로 나온 수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어 이게 지금 이 박스 안에 있는 수가 제수라고 올려져 있는 건데 어, 여기도 이렇게 계단 타기를 하면서 내려왔죠 하나 둘셋넷네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어, 대상수는 29입니다 자 다음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어, 대상수는 39입니다 다음은 어, 여기는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여기는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요번이 차에 나오면 이제 5연속이 되는 건데 대상수는 43입니다.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는데요. 어, 대상수는 8입니다. 다음은 어, 여기도, 어, 좌측 사선으로 그 4연속 올라갔죠? 어, 대상수는 18입니다. 어, 여기저기서 팔 끝수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 이 18도 그렇고, 앞에 있는 8도 그렇고, 팔 끝수들이 이렇게 규칙수에 많이 걸려있죠? 다음은, 어, 여기는 28입니다. 어, 이렇게 팔 끝수가 어, 이렇게 규칙수에 많이 걸려있습니다. 어, 다음은, 28은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속 올라간 겁니다. 어, 여기는 24입니다. 어, 방금 어, 말씀드린 8크 수도를 여기저기서 늘 이렇게, 어, 출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많이 보시는데요. 어, 일단 3개는 어, 규칙수에 걸려있고, 나머지 하나 38이죠. 38은 이 헌터가 가진 자료 중에서 작은 작은 음결에 여러 개 걸려 있어요 여러 개 걸려 있어서 자료상으로 봐서는 팔꿀수가 규칙수에 걸리거나 작은 음결에 여러 개 걸려 있는데 그런 수들이 나온,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수가 나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꿀수가 규칙수에 걸려 있고 작은 음결들이 이렇게 걸려 있다 하더라도 남들이 나온다고 하실 때에는 어, 그, 그분들 아름대로의 자료에서 무슨 어,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어, 팔굿스. 어, 헌터는, 아, 안 나온다. 즉, 죄다라는 거는, 어, 남의 말을 전혀 믿를 않습니다. 어, 헌터 자료상으로만, 어, 믿어요. 근데, 어, 나온다 그런 거 그거는 절대로, 어, 남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 본인한테, 어, 주의하라는 경고를 보고 어, 늘 어, 자꾸 이리저리 많이 살핍니다 어, 나온다는 자료가 어, 있으면 버릴 때 버리더라도 어, 많이 고민을 하다 버리게 되죠. 어, 각자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여하튼 어, 한쪽, 한 분은 나온다 한 분은 안 나온다 그러면 어느 분은 안 나온다 쪽에 그냥 순간적으로 마음이 돌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나온다 쪽에 더 비중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테고 각자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여기는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속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15도요 다음은 이런,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상수가 36인데요 어,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어, 4연속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규칙수 총 15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어, 이 안정적인 필터는 0에서 3 또는 0에서 4 공격적인 필터를 하신 분은 0에서 2 또는 1에서 3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어, 약수가 어, 그 4주 사주 연속 강세를 보이다가 어, 지난 2차서부터 이제 약세로 돌아섰어요 지난 2차에, 어, 이 약수를 21개나 보여드렸죠? 어, 개수가 많았지만, 많다고 많이 나오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1개, 약수가, 개수가 많은 거에 비해서, 어, 지난 2차에는 2개만 출했습니다. 어, 그는, 어, 이제 그 약수가 이제 기운이 이제 빠져간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2차에도, 어, 0에서 2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전멸하시기가 이제 곧 다가올 겁니다 흐름상으로 그래요 흐름상으로는 이제 전멸시기가 곧, 곧 다가올 거예요 아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연 속수는 연속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고주의하시고요아 우연 속수는 나올 때는 꼭안 나올 것처럼 하면서 나옵니다 모양이 꼭안 나올 것처럼 보여져요 자 여기까지로 오늘 음, 약수 음지이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t h a n you.